아버지가 탐진치 만난 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탐진치 만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탐진치 입어도 똑같아요. 왜? 그게 여러분이니까. 경영하시라고요. 신성을 드러내서 경영하시라고요. 그게 우주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사명입니다. 안 그러면 이 우주는 뻘짓한 거예요. 그 광활한 공간에, 광활한 별, 광활한 뭐. 거기서 표현되는 로고스. 생멸, 생멸, 생멸. 인간이 존재하면 뭐가 표현되는지 아세요? 사랑과 정의. 인간만이 열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 침팬치 하나가 이걸 깨달았을 때 우주에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 거예요. 사랑과 정의의 차원. 그걸 지상천국이라고 합는다 천국의 차원이 열린 거예요. 고등 침팬치 하나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았을 때. 이 우주에 새 차원이 열린 거예요. 광명한 차원이. 열린 거예요. 물질 우주가 아무리 멋지게 세팅돼도요. 인간이 탄생하고 자, 인간 탄생만으로도 안 돼요. 인간 중에 하나가 신성을 깨달았을 때 우주에는 새 차원이 열립니다. 그 양반이 극락을 연 거예요. 극락이란 차원을 연 거예요. 개척한 거예요. 그 극락이란 차원, 천국이란 차원의 리더가 불교에서 아미탑을 기독교에서 예수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목표는 뭘까요?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인간들이 특히 성령 받아 가지고 거듭나서 자기 안에 이 천국 내면의 천국 내면의 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의 차원에 바로 접속이 돼요. 깨어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도 뭐예요 지상 천국이 왔다 해요 자 내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은 사랑과 정의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생명 가득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난 지상에 천국이 왔다. 2000년 전에. 그럼 인간들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빨리 천국에 접속하라예요. 나랑 연합해서 천국에 들어가자. 접속하라. 내가 천국의 리더니까 내가 사는 세계에 다 접속해와라. 그때 공식으로 이렇게 사이버 게임 하나 오픈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 제자들한테 저, 전 세계에 나가서 게임 유저들 만들어라는 거예요. 천상 게임 유저들. 전 세계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리고 이 말을 해요. 내가 영원히 너희랑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 세계에 존재하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이 깨어나면, 견성하면 아미타불이 그 세계에 극락에 존재하듯이 예수님이 그 차원의 리더기 때문에 그 세계에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하는 법은 성령 받아라예요. 그냥 성령 받고 뿌리고 다니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성령에 세례 주고 다니라 그랬어요. 성령 뿌리고 다니면 다 접속이 돼요. 그럼 지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그냥 물질 우주에서 고등 침팬지가 사는 그 물질 지구에서 고등 침팬지가 사는 지구로 승격 갖겠죠. 생명체가 사는 지구. 더 나아가서 천국이 펼쳐진 지구가 돼요. 이게 지구의 승격입니다. 이건 인간만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 해줘요. 인간이 신성을 깨달았을 때 구현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공간 안을 개척하려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에고의 옷을 입고. 내고의 옷을 입는 순간 돌아버렸어요. 무지와 아집에 미쳐버렸어. 와 세계다 하고 이게 와 여자다 막와 돈이다 와 아이돌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서 잠시 딴 것에 하나님 아닌 것에 모든 것에 빠져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신 차려 지금 원래의 목적을 잃지 마. 우리 정신 차리자. 천국 열려고 우리가 인간으로 온 거잖아. 천국 열어야지 이 얘기를 다시 2000년 전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제림 기다리고 있는 건 제일 허무한 짓입니다. 2000년 전에 다답 주고 가셨고 지, 지상 전체를 천국에 접속한 사람들로 깔으라고 아예 다 해주고 갔는데 2000년 동안 뭐 했냐면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는 깔았어요. 교회는 깔아놨어요. 전세계 거기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반만 들었어요. 그냥 음. 얘기... 교회만 깔아놨어요. 그럼 그 안에 접속자는 몇 명일까요? 간단하게. 지금 각 교회, 태 천국에 접속자 몇 명일까요? 그, 거기 아예, 거기서 시민 수준의 그 접속자는 몇 명일까요? 그 게임에서 막 이제, 여기서 이제 막 갑옷까지 입으면 막 이제 영생도 얻는 거죠. 게임 안에서.